박시 TV 정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반산지로 출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미끼를 세 종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루텐하고 지렁이하고 옥수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전통적으로 어 미끼를 다는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즐겨 쓰고 오늘 쓰는 방법 오늘 미끼를 다는 스타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루텐은 딸기 구루텐을 준비를 했고요 딸기 구루텐을 적당히 숙성시킨 딸기 구루텐을 바늘에 또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의 구루텐을 이렇게 떼어내서 세 손가락만으로 살짝 먼저 손가락에 물기를 살짝 묻혀 주시면 예, 그리고 수건으로 한번 살짝 닦아줍니다. 그럼 손끝이 촉촉하기 때문에 글루텐이 손끝에 잘 달라붙지를 않아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마른 손 자체로 다 하다 보면 예, 손끝에 이제 떡밥의 잔여물이나 이제 끈적이는 것들이 달라붙기도 하는데 이렇게 살짝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예, 손에 잘안 달라붙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세손가락을 이용해서 떡밥을 성형을 시키고요.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습니다. 바늘을 살짝 뒤로 당겨서 미끼 속으로 함무를 시킨 다음에 양쪽 날개를 접듯이 이렇게 접어서 떡밥을 성형을 시켜줍니다. 성형을 시킬 때는 낚시 목줄을 살짝 뒤로 당기면서 떡밥이 바늘에 완전히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당겨주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낚시 바늘의 귀 부분을 살짝 한 두어 번 정도 더 눌러주셔서 아, 낚시대를 던질 때 떡밥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떡밥을 달아주시면 무난한 떡밥 날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떡밥 다른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한 손으로만 넣어도 떡밥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왼손을 사용하고 오른손은 낚싯대를 잡는 손이기 때문에 들수 있으면 떡밥이 묻지 않도록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 를주시고요 왼손만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굴루텐을 적당한 크기로 뗀 다음에 성형을 살짝 납작하게 해주고요. 저 같은 경우입니다. 바늘을 중앙에 위치시킨 다음에 떡밥 뒤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떡밥 속으로 바늘이 파고들죠? 그 나머지 떡밥을 돌돌 말아서 바늘을 감싸게 해주시고 목줄을 살짝 당기면서 바늘이 떡밥에 완전히 감싸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지렁이 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루텐을싹 제거하고 지금 사용하는 바늘은 이거보다 지금 작은 바늘을 실지 낚시에서는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낚시에서는 지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우 바늘, 삼호 바늘로 어, 지렁이 꿰는 방법, 떡밥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지렁이 방법은 환대가 보이시죠? 환대. 환대를 피해서 머리부분 머리부분을 한번 깨워줍니다. 자, 머리 부분을 한번 깨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서 한마리 깨워주고 다시 한마리를 잡아서 환대의 윗부분 어, 지렁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미끄럽냐. 예. 네. 잡고, 다시 밑에 부분을 한번 껴주고, 두 마리를 웠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지렁이를 사용할 때, 세 마리에서 많게는 다섯 마리까지 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도. 머리를 깨고 다시 중간 부분을 한번 더 깨죠. 세마리 깨었구요. 네마리 까지 한번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머리부분을 깨주고 다시 꼬리부분 꼬리부분을 빗 맞았다. 자 어찌 됐든간에 이렇게 한세 마리에서 많게는 네 마리, 다섯 마리까지 꿰주시면 지렁이가 상당히 풍부해 보이고 많이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붕어의 이목을 끄는데 좀 유리하겠고요. 이 머리부터 끼는 이유는 우리가 낚시를 하는 부분들이 뻘바닥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뻘바닥이거나 청태 또는 이런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안깨면 지렁이들이 파고 들어가요. 뻘 속이나 청태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들수 있으면 머리 부분을 먼저 깨고 다시 몸통 부분을 어서 지렁이가 함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껴서 넣어주면 공허한테 어필 받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지렁이는 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옥수수 깨는 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 깨는 거는 주로 이제 뱅에돈 바늘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준비된 거는 진우 바늘이 있어서 요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옥수수를 따고 자, 옥수수를 개봉을 하면 물론 크기가 이렇게 고르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렇게 섞여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CR이 좀 튼튼하고 잘생긴 놈으로 골라가지고 사용을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지금 보는건 이렇게 터진 놈도 있고요. 잘생긴 놈으로 골라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끼는 방법은 옥수수에 터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육질 부분이 있는 부분, 껍데기 부분이 있는데요. 껍데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는 스타일을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옥수수 잘 생긴 놈을 골라서 좌측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살짝 이늘이 보일 정도로 깨주는 방법을 저는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 방법으로 깨면 어, 옥수수가 그렇게 바늘에서 이탈되지 않고 장대나 멀리 돌려치기 할 때도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미늘 끝을 노출시키는 분들도 있고 또는 완전히 노출 되게 이 옆으로 깨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늘을 완전히 감추는 방법도 있어요. 이쪽으로 껴가지고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바늘을 감춰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옥수수를 어떻게 깨든 부어는 다 입질을 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꼭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낚시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네. 들수 있으면 자기가 성공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어... 제 스타일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쪽으로 끼고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살짝 미늘을 노출시키는 방법 보이셨나요?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계절이 왔는데요 항상 안전 출조 하시고요 출조하시는 길마다 대박이 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미끼끼는 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 t 비 정감독 입니다